안녕하세요 매너와사삽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에서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죠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뿅망치를 들이대고 말합니다 참참참의 정신으로 묻습니다 이준호는 우영우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 이때 이준호는 머뭇거렸죠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기에 답답함을 느꼈고요 우영우는 빨개진 얼굴로 내심 이준호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도 잠시 이준호는 답을 피해버렸죠. 조금 아쉬웠지만 남자인 제가 봤을 때는 이준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남자는 선수와 일반인으로 나뉩니다. 일단 프로 선수는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세상의 모든 로맨틱한 미사여구를 단발해서 어떻게든 사귀는 걸로 연결시켰을 겁니다. 이제 일반인인데요. 일반인도 둘로 나뉩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와 배려심이 깊은 좋은 남자로 평범한 남자는 아마도 이런 질문이 오면 좋아해요 라고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솔직해서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속된 표현으로 재미가 없죠. 그러면 배려심이 깊은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준호는 기본 심성이 착합니다. 봉사활동도 하는 것 같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좋은 남자예요. 이준호는 우영우를 지켜봐왔습니다. 비록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영우를 대할 땐 남들보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그 자리에서 만약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해보면요 우영우는 좋든 싫든 많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소개팅으로 만났던 사이라면 무난히 진행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상황은 회사 생활에서 업무 중에 발생했죠 말씀드렸듯이 이준호같이 착한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신경 씁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우영우의 회사생활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 그 짧은 시간에 고민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영우의 직업은 냉철함이 생명입니다. 이제 겨우 다섯 번째 사건을 맡은 건데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우영우보다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한 이준호는 그녀에게 조금의 부담감이라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우영우를 좋아하지만요. 그러면 이준호 같은 배려심 깊은 남자는 옆에서 쳐다만 봐야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연애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입니다 이준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영우에겐 작은 것 하나도 멋진 이벤트라는 것을요 같이 단순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도 두 사람에겐 너무나 로맨틱한 장면으로 꾸며지죠 이준호는 성급하게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우영우에게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고백할 거예요 우영우는 언젠간 꼭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돌고래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이준호는 이미 제주도 맛집도 다 파악해 놓았을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두 사람을 지켜보면 되는 거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 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